i t s t e a d o h o l d in the light of this moon, my mind keeps sitting. But my heart decides thoughts can be cruel, they're not mine to own. The space unravels when you let go. t h a t s yours? It ain't mine. That energy goes today. The feather in the fire will blow it home your way. It's Not at all, time. Each step is chosen <laughs> to reveal the light. Do you sleep wondering at my back here? 짬빙 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짬캠핑의 짬빈입니다 좀빼이. 여기 애들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웃음> 자 오늘은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파라다이스 캠프에 왔어요 저희가 예전에 전세캠으로 되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캠핑장이라서 오늘 간만에 또 한번 왔고요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가 지금 그 계곡이 안 얼었어요 어, 물이 흐르고 있어서 사실 좀 깜짝 놀랐네 당연히 얼어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은 근데 눈이 진짜 많이 왔어요 어제도 눈이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눈이 진짜 많이 오고 지금 재설 작업을 하는 우리 1호, 2호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우리 선배님들 구독자 선배님 만난 분이 이제 고카프라는 곳에서 만난 우리 건두영님 우리 클로저님인데 클로저님과 오늘 캠핑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저희부터 먼저 왔는데 피칭부터 하겠습니다 피칭부터 하러 가시죠 So stick around, definitely not for too long But boy, you got me hooked And made me wanna write this song Thought all guys are the same Apparently I was wrong Let me take you somewhere Where we could be alone You know how people say It caught me unexpected Well, I really wasn't prepared f o t i s l a p 구나 tp야 너 인생같은거지 뭐 아, 진짜. <웃음> 아, 꼬아, 아. 너밖에 없어 니네 인생 꼬아놓을 적야 아, <웃음> <웃음> 엄청 꼬였네 다시 뺐다가 껴야 될것 같은데, 볼 때, 어. 야, 우리 이쪽에는, 우리, 열지, 열심히, 열심 삽질하고 있는, 삽질하고 <웃음> 있는, 우리 라민. 삽질하고 <웃음> 있네, 아유. 나간다겁인 눈만 치웠다니까아니다 어디서, 어디서. <웃음> 보 깊어 안 찍히는데? 안봐안봐 안 봐. 더워 요 라셸은 쳤는데 뒤에 공간이 안나죠 쇼패치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앞으로 좀 떼, 빼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안 되거든. 여기서 이 정도는 되어야 여기다 쇼패를 치고 전시적 침실을 마련하는데, 앞으로 한 2미터는 나와야 돼요요 근데 거기 안까지네. 까는 게 되게 힘드네. 이게. 지금 어른이야 이게 어제 치워놓으셔서 그런가 봐 아니면 갔을 텐데 <웃음> <웃음> 눈안치봤네 눈은 안쳐워봤지 이렇게 깊은 사연을 안쳐봤다 강우아빠는 이게 얼었어 완전 얼었어 <웃음> 강우아빠는 서저 작셔 아요 안에만 있어 가지고. 이거 저 있어 가지고 서눈 한번 봤습니다. 진네 아. 또경 때라 애들이 눈치 보였었어요. 아, 아니, 우리는 눈 쓸기나 했지 뭐 이거 치우면서 도드 봐. 어떡하냐? 거기가 문제가 아니 여기 요대민지원대민지원 <웃음> <웃음> 왜는 되지? 아, 텐트 치는 거보다 이게 더 힘들어. <웃음> 야, 지금 힘들 어 죽겠어, 지금. 아, 이거 죽겠다, 죽겠어, 지금. 텐트 치는 거보다. 자. 얼마큼 더 빼야 돼? 2 m 를 빼야 돼. 이만큼, 이만큼 빼야 돼. 이만큼. 제가 2m다 사니까요. <웃음> 야, 씨. 야, 눈을 치우다가 허리를 삐끗한것 같아요. 허리가 너무 아프네. 아, 눈 치우는 게 제일 힘들었어. 아, 대충 쳤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네. 다쳤어요? 아직 남았어요? 아, 허리 아파. 허리 다쳤어 이게 이게 텐트가 뭐라고요? 에스포츠. 패스빅이고요 피스빅? 패스빅. 패스빅. 사이즈는 10-12. 10-12. 야, 이거 진짜 저위저벤틀 때문에 저거 해놓은 거구나. 네. 아. 화목난로 용인데. 근데 네. 이렇게 밖에 삐져 나와도 되나요? 아, 힘들어요. <웃음> 인정, 인정. 아, 힘들... 인정, 인정. 우리 여기 지금 와 이게 지금 눈이 습 완전 초 습설이라 가지고 무거 엄청 무거. 워 이게 까지지가 않아요 이걸로. 와. 여기서 까고 막 라면이 까고 하는데 아 진짜 힘드네아 이상 쓰지 말고 이상 그렇게 쓰고 있어. 사과. 응. 저 아, 연결해 보자 허리. 연결 사시미야 사시미 오 그냥 먹어? 응. 괜찮아?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질겨? <웃음> 아질기안돼 어. <웃음>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간이 안돼 간이 안돼어 그냥 고기 아니야 너 양념 안돼 사시미는 원래 간안해 간에 안 해서 먹는 거야 사시미는 간안해요 안에가 육개야요 안에 먹어 강훈은? 하하하하하 강웅 뭐해? 유튜브 보고 있었어 너는 안 먹어도 돼? 강웅는 이제 네, 점심 먹었어요? 먹었어? 네. 왜엉려서 놀지? 일로와서 놀아 같이 혼자만의 시간이 해? 필요하다 했는데 예 더덕 동동주 예너 뭐해요? 이거 막걸리죠 아! 음료수 없어요? 음료수? 음료수 아, 있지요 없어요. 아우 눈을 치우다 허리가 나가서 이제 허리를 삐끗하는 것 같아. 허리야. 아 허리야. 아 클로저 님이 만들어온 육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육회. 예. 야 사시미를 아무것도 안 찍어 먹는다고? 초장 같은 거 찍어 먹어야지 않아? 아니면은 어느 나라 사시미를 그냥 먹는다고? 네. 기름장. 기름장을 찍는데 찍었대. 그래? 나 이렇게 먹는 게 거의 없는데. 우유만 나요 우유만. 그래? 뭔가 호반에는 치즈 맛이 음, 나. 그지그지뭐좀안해요지보이가 음. 치즈 맛이 나? 아. 아, 그래도 나는 소금 찍어 먹는 게 맛있는 거 같아. <웃음> 소금? 소금이나 원래는 저 찍어 먹고. 이 백원이나 700원이야. 아, 이거 이거 진짜 내 제일 좋아했던 건데. 다른 거보다. 응? 이거 소맥 넣으면 진짜 맛있는데. 소맥은 같이지. 근 안녕하세요. 자, 자. 비. 안녕하세요. 짠. 짠. 비. 짠. 아, 잠경 와, 진짜 맛있게 생겼다. 여기선가? 음. 한우는 영월이죠 아, 그럼 영 영월, 한우는 영월이지 이거 뭐예요? 비 한번 깎어 네, 정육 식당이 빌래비 이거 소고기. 맛있다. 고기 맛있네. 생소고기야? 어, 생소고기야. 자, 저희가 지금 이런 뷰를 가지고 지금 먹고 있습니다. 엄마, 네, 앞에. 기가 맥히죠? 네. 이거 이번에 새로 산 거예요. CPU. 이번에 CPU를 새로 샀는데, 이거 진짜 얼마나 깔끔합니까? 이렇게. 네? 까, 깔끔하잖아요, 이거는. 지금 뭐 주름이 잡힌 거는 뭐 어쩔 수,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얼마나 깨끗해요. 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때는. 여기도 끝에 보면 살짝 이렇게좀 하얗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전면에 되어 있으니까 막좀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사실 구하기도 힘들었어, 요 이거. TPU 창도 맨날 품절에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재고가 있더라고. 짬바리까지 먹는 거야? 이야, 이렇게까지 먹는 거 이렇게? 이렇게까지 잘 먹는다고? 우리 애들들? 아, 아 숟가락 없어요. 엄청 잘 먹네. 숟가락 없어요? 아, 네. 어, 없어요, 숟가락은. 아, 아 예. 숟가락 맛있었어? 삼촌이 너무... 사온다 3주, 3주, 3주, 3주 고맙습니다 해야지 캠핑기 김남일이다 진공청소기네 이거 <웃음> <웃음> 야, 3주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그러지 말고 이거 한번 해줘 예 어, 잠시만요 보자기로 <웃음> 이겨버리 <웃음> <아유. 웃음> C'est difficile à dire. La vie sans toi. Est-ce que tu y crois? Je ne sais pas écrire. 다가제 살림살이 테네시 상판을 샀어요 근데 메이트 폴딩박스를 쓰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거랑 사이즈가 똑같기, 똑같길래 똑같이 테네시 거를 샀는데 이게 원래 하나 둘세대 3단까지 이렇게 원래 되거든요 근데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안 맞아요 그래서 기존에 원래 여기 메이트에 있는 상판이랑은 이게 호환이 안 돼서 2단까지밖에 못 올리고 그냥 일단은 이렇게 했고요 나중에 이 테네시 상판을 폴딩박스용 상판을 하나 더 하면 3단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또 사야 될것 같고요. <웃음> 하나 더 사야 돼. 그리고 에코플로우 지금 충전을 해놓고 있습니다. 충전 다 됐네, 이제. 아니, 다 됐어. 어, 다 됐네. 안에는 지금 밑에를 어떻게 해놨냐면, 1차로 지금 자, 탱고다운 에어매트 맨 밑에다 이렇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지금 침낭 위에다 이렇게 깔고, 그 위에다가 탄소매트, 이 전자매트, 전기매트 이렇게 해놨고, 그 위에다가 담요 이렇게 떼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침일 이렇게 해놨고요 지금 애들 오자마자 지금 신발에 다 젖어가지고 지금 더 말리고 있습니다 나 스타벅스도 있는데 스타벅스요? 응, 어. 스타벅스 좋죠 여기는 인어 텐트 어떻게 생겼어? 이거 예전 텐트 없지 이렇을 때 따로, 따로, 따로 하는 거지. 오늘은 야채 네. 야전 침대 하는데, 원래는 아이드제 원터치 타네 아유, 우리가 빨리, 아유, 우리가 빨리. 아유. <웃음> 저희는 석화, 석화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석화를, 아, 구이도 해먹고, 어, 찜으로도 해먹으려고 찜기 가져왔거든요. 석화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화썩화 좋다, 썩확 좋다, 죽인다. 어? 감성 죽이네. 이게 불이 불이 있어야 돼, 역시. 아. <웃음> Ha ha ha. 어우 예아 <웃음> 절반 한번잘르든가 늦어 늦어 어? 아 뜨거워 네. 아 진짜 피곤한 여자야 가만히 수질 않아 굉장히 피곤한 여자야 아니 컨텐츠는 질다는 <웃음> <웃음> 굉장히 피곤해져야겠지 아, 예 석가 돌려주세요 아빠 찜으로 박스. 이게 딱딱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자, 자, 자, 자, 자. 어이, 나무로 이거 깎은 거라고 이거를. <웃음> 나무로 깎은 자에 이런 소리가 난다고? <웃음> 나무로 깎은 막걸리 잔이 있다고 일래 아, <웃음> 봤더니 이거 나무로 깎은 거라고 브로콜리라고 써있는그 <웃음> 가게는 아, 근데 아 네, 제가, 예. 와, 이 브로콜리 뭐 야, 브로콜 박스까지 이런 거를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정말 피곤한 여자야. 뭐, 한번 네. 벌어보세요. 열어보세요. 네. 오! 아 와! 향발의 향. 저 바깥에서 웬 마디 비병이 지금 들렸는데.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야, 찍긴다찍인다 도 있어요. 음. 자, 두 개나 찍은 거 맛있게 먹어요. 아, 강아지 한번 찍었어. 아, 진짜 자. 찍어 줄까? 내가 찍어 줄게. 까빼 봐. 이가 찍으면 안 돼. 네, 내가 찍어 주고. 와, 우 강아지 너무니다. 저렇게 작아지니나 무슨 콩과 다 먹어. 강아지 이거 봐. 먹어 봐. 이거부터. 정말 그런데 이유도 아니 펼수 있어? 넘어갔어? 음, 나 있다. 음, 뭐예요? 아, 석하고 응 음. 허가찜 형왜 스폰지를 들고 다니시지 라면이 깨님도 아, 그래? 떨어졌든지뭐 마음대로 하세요 어? 아, 안짜? 안짜 안짜 안 짜. 짜? 바다 맛 바다 맛이지 뭐너 소카 안좋아하는구나 바다 <웃음> 맛 우리 막걸리 가져옵시다 막걸리 아유. 맥컬리, 맥컬리 크루케인? 맥컬리 사실 오늘 맥컬리는 아니고 어 아, 원주 동동주, 동동주, 더덕 동동주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웃음> 자, 한잔 하시죠 클로저님이 각인한 이 막걸리 잔으로 오늘 같이 한땀한땀한땀한땀 다이소에서 한 땀. 한땀한 땀. 네. 네. 가긴 했지만 이렇게 브로콜리 크스 <웃음> <웃음> 있는 에이, 아유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막걸리가 진짜 아유, 맛있거든요 기가 막히네 이거 어, 자자자자이자자자자자자자 돌려 먹어야지 또아이거자자이향아야이자이시자기 아, 이 아, 아니야 너 지난주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따라 놓고 돌리면은 얼어있어 슬러시에 목이 이게 얼음이 조각이 막 목에 걸려가지고 목에 스크래치 날것 같아가지고 못 먹을 정도였다니까 저도 그 주에 캠핑을 갔는데 음. 맥주 먹다가 입술이 터졌어요 <웃음> 붙어가지고? <웃음> <웃음> 저는 아까 등갈비를 애들 구워주다가 어, 또 땅에 떨어뜨리시더라고 저희 먹으려고 큰 그림 빅비쳐? 음. You know? 그거 안 떨어뜨리면 우리 못 먹어 먹을 게 없어 <웃음> 그래서 다 떨어뜨리더라고 땅바닥에 3초 안에 주셨나요 오, 추? 약간 느리더라고 네. 아... 너무 좋다 근데 이거거든 겨울 캠핑은 이거거든 와 근데 나 화면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연기가 너무... 연기는 누구한테 갑니까? 잘생긴 사람이야 보이예 잘한다 어우 잘하네 어우 엄청 잘한다 어, 뭐가 이렇게 자꾸 뜨 잘하네 액션 잘하네 노래 강하시네 <웃음> 아니 뭐이 하나도 안 뜨거운데 성이셔 <웃음> 감사합니다 한잔더 하시죠 보능력이 네. 좋으셔 자자자 집이. 아 자, 자, 저기. 아유, 좋네 한 잔만 하고 소주 하세요 소주는 잘 드시는데 어... 막걸리에 좀 약하세요 그래서 소주 하세요 소주 맛은 있어요 맛은 있지. 제가 늘 이제 영월 쪽 오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원주, 신림 아이시를 나올, 나와서, 이제 원주 막걸리, 그, 원주 양조장. 예, 네, 거기, 어? 원, 야, 뭐라고? 원주 주조. 원주 주조. 원주 주조래요. <웃음> 저보다 더잘 알아요. 원주 주조, 거기 가서 더덕 동동주 달라고 하시면 요거, 1 5머리터 요거 하나가 3,500원이에요. 네,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사실. 예. 네. 한잔 들이키고 나서, 숨쉴때 들어오는 이 더덕 향이 정말 일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캠핑장에서 드셔야지 집에 가져가서 드시면 향이 많이 죽어 아 그러니까 캠핑장 여기 영월이나 원주 쪽 캠핑장 오실 일이 있으시면 이거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네. 소주 드실 거죠? 소주 드세요 수락거 아우. <웃음> 아우 속이 싸하다 빈속이라서 하지 이야 이, 이, 야. 그리고 또 애들이 있어서 같이 먹으면, 어, 같이 먹으면, 같이 먹으면, 똑같아. 원껏 먹어. 어, 안에서 먹어, 나는. 나도 한, 껌 먹으면. 이걸 직접 만들었다고? 아, 이거 다 만들었대. 가긴 게 나무 깎아가지고 다 만든 거야. 어. 아, 이게 나무구나. 오, 나무? 어, 나무? 어, 나무 진짜 쓰셨죠? 라미이 순간 이렇게 문자. 여기. 찍혔지, 찍혔지. <웃음> 네, 어. 내 편집하느라고 힘들어 욕으로 한줄 해가지고 예, 조명이 지금 정확하게 쏘고 있기 때문에 난 욕이라는 걸 모르는 여자 왜 이래? 거의 욕 음. 수준이 거의 이제 박명수 이제 걷어내는 거랑 나랑, 내가 편집하는 걷어내는 거랑 비슷한 수준이야. <웃음> 명수 형한테 굉장히 좋아하지만 굉장히 거침없이 질르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라미님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글이 사랑하셔가지고. <웃음> <웃음> 자, 잘하시고, 어, 또 소주는 한 번에 넣지 말고. 아, 어. 어. 어. 야, 이거 맛있다. 음, 이거 맛있다. 야, EXM 말해야 되냐. 야, 이거. 음! 음! 장작 더 넣어야겠다. 넣으면 되겠네. 어, 아, 뒤에 있구나. 이걸 어떻게, 어떻게 들지? 한 손으로 들면 돼. 또 떨어질 것 같아 너 근데 너 100% 떨어질 것 같은데? 그래 손으로 잠깐 끼면 안뜨고워 뜨겁네? 엄살이 심한 것 같아 응? 엄살이 심한 것 같아 뱃살도 많습니다 아이참 그런거 하지 말라고 이런거 좋아하세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오 <웃음> 우리 영원한또 이제 별이니까 좀 이따 이제 별 오늘 미세먼지 <웃음> 미세먼지가 엄청나네요 맛있다가 오히려 이제 조금 태워가지고 바삭해서 바스케. 맛있네 먹고 너무 많었는데 갑자기 <웃음> <웃음> 갑자기, 어, 야, 야, 편하게, 갑자기 편하게. 먹을 거 너무 많아졌어 짱캠핑이 <웃음> 갑자기 뭐고왜 이렇게 많지아 엄마 생각 엄마가 네? 고고플때이상룡 <웃음> <웃음> oh, 아저씨 부를까요? <웃음> <웃음> 너네 아빠 근이야아 <웃음> 진짜 미안하 강호야 하루 야오안 갈거야 <웃음> 야 이거 <웃음> 석화, 를아야 무슨 폭죽이야? 아우 장작씨 이거 벗 되겠는데? 날씨가 안안 안, 안안 추워 안 추워 아? 지금이 0도 영도. 0도인데 내일 새벽에 영하 10도래요 그래서 굉장히 추워지는데 <웃음> 뭐. 이거 무김치랑 건드레드 김치, d 유 y 무김치랑 백. 0 <웃음> 제로 김치 <웃음> 제로 김치, d 유 y 응. u k n o 클루저님이 제가 처음으로 구독자로 만난 분입니다 고카프에 간다고 했을 때 와줘서 만난 첫 번째 구독자님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까지도 저희 짱캠핑 정모를 했을 때도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도 계속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친구입니다 <웃음> 아 근데 이거부터 먹어야 돼 지금 얘 이거 아 이거 씨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야 근데 이거 촉촉한데 지금 손... 이거는 원래... 헤이, 이거 어떻게 지야 이거... 아, 근데 진짜... 와... 미친다 이거. 얘너 너 먹어라 이거. 야, 자 뿌려봐봐. 초장을 뿌려보거라. 에스. 자 우리 클로저님 요한. 아이고... 어? 이거거든 진짜... 겨울 캠핑은... 결국 땅 없어. 이거잖아요. 응, 응, 응, 응. 야, 이거, 이거, 이거 미친 거지. 그냥 이거 이거에 미치는 거지 뭐. 얘도 캠핑 안 와? 어. 아, 오지 마 오지 마. 우리만 와야지. 맞아. 오지 마세요. 예약하기 힘들어요. 아죠. 에이, 저희끼리만 올게요. 아. 음. 이거거든. 아 환전해야 돼요. 환전해야 돼요. 환전해야 돼. 신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둡겠 아, 그래. 그게 짱이지. 여러분 영상 찾아보세요. 태기산 캠핑장. 대윤호. 저보다 그 영상에 대해서 더 많이 봐서 저보다 더잘 알아요 저희가 어떠한 캠핑장에 갔었고 어떠한 음식점에서 어떠한 음식을 가지고 가서 먹었고 이런 거를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친구입니다 그때 라미님한테 텐트 70만원인데 50만원이나 속이어요 배송 났던 그때는 이제 5 0만원이 저희 예산의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선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정인이 승리한다. 예. 네. 그럼요. Just 자. 어, right. 야. 맞는 거야? 맞는 거에요? <웃음> 몰라. 정인은 오른쪽. <웃음> <웃음> 자, 자. 여기비. 아. 아, 좋네. 아, 좋다. 이게 살짝 이거거든. 음. 음. 음. 이거야. <웃음> 이거. 근데 사실 첫과는 나는 찜도 좋은데 구이가 더 좋기는 하거든 뭐 흰쥐 구워야겠 음. 또 우리 클로저님 아 뜨거이씨 <웃음> 클로저님 싱글 데드입니다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 소방관이시고요 <웃음> 나이는 30대 중반 네. 네, 30대 중반 각 네. 중반 만에 하나 우리 짱 캠핑을 보시는 솔로 여자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캠핑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가실 수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가진 않아요 실제로 <웃음> 저도 힘들어요 그리고 주변에 만약 소개시켜 주실 분도 계신다면 아,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웃음> 댓글 겁나 보는 거 아냐 이거 맨날 <웃음> 댓글 겁나 보는 거아니야 <웃음> 뭐야 지금 <웃음> 아드러내야겠다 드러낼 수 없도록 계속 할 겁니다 아니 멘트 자체를 드러내야겠 <웃음> 멘트 자체를 어, 통, 통으로 통으로 아. 아. 찜질이다 찜질 찜질 얼음 찜질이야 지금 얼음 찜질 그러니까 원래 겨울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여름에는 어떻게 해 어? 계곡에다 넣어 계곡에다 지 계곡에다 이렇게 늦, 겨울에는 눈이 있으니까 눈밭에 이렇게 파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나중에 아빠 막걸리 좀 눈에다 놓고 와라 그러면 이렇게 해? 음. 음. 밥을 잘 먹고 와가지고 지금 소화를 시키러 왔대요 너 어때 아니, 있었어? 수학어너 초등학교 때수학을 배웠어? 어. 산소 아니었어요 <웃음> 세대 차이가 좀 납니다 <웃음> 슬기로운 생활 어떤? 즐거운 생활 그런거는 나랑이지 그거는또 나랑이네 나락이 듣기 쓰기 저거 나랑이야 그런거는 그런건 나랑이야 아. 실과 있어요 실과? 실과에.. 아빠 중학교 때 있었는데? 5학년에 있는데 지금? 그래 납땜하고 막 어? 그건 기술 실과했어요 실과는 저거 바느질하고 이런게 실과 아니야? 그 두개 다예요 기술과정이나 아, 기술이랑 가정이 합친게 실과 초등학교에서 음... 중학교 올라가면 기술가정 준희 5학년 때 실과하는거야 그 아빠는 결련이 있었어, 교련. 아, 옛날에 있어. 사... 교련 없었냐, 너? <웃음> 저없었죠결교이 <너. 웃음> <웃음> 없었다고? 아니, 없었어야죠. 아빠, 고등, 때 교련이 있었어, 교련 없었어야죠. 아빠는 고등학교 때결련이 있었어, 결련 근데 아빠도 뭐 옷은 입지는 않았는데, 결련만 있었지, 시간만. 교육과정이에요. 응. 제가 또한땀한땀 만들고,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웃음> 다 네가. 야, 그러면 야 우리나라 캠핑 씬을 자 네가 다 하고 있는 거네? 캠핑의 아버지. 아, 캠핑의 아버지 <웃음> 클로저. 끝. <웃음> 아, 요거 소를 한번 얘기를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패치가 7,000원인가 6,000원짜리인데, 어. 마지막 일상 고카프, 킨텍스 고카프를 제가 원래 고카프 잘안 가는데 갔어요. 이번에? 이번에. 아, 최근 해 작년에, 작년에. 작년에, 최근에. 나 어. 갔다 온 거. 어. 네, 와이드 와이드 웨스트 이 패치를 사러 갔어요 이것 때문에 고작 제가 수원사이거든요. 왜? 실물을 보고 어. 마음에 들면 살라고. 구경도 하고. 이 패치가 왜 그렇게 땡겼는데? 그냥 느낌상? 요 패치랍니다. 요 패치를 사러 수원에서 일산까지 입장료를 내고 하고, 어? 당직 근무 끝나고 음. 잠 한숨도 못 자고 제가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갔어요. 입장료 내, 내고 이거 그렇죠. 이거 하나의 고장모험 한 2,000원, 3,000원 하는 거 아닙니까? 7,000원 7,000원이나 해? 원. 일단은 이거 그래서 네. 이거를 5개를 구매했습니다. 아 그럼 35,000 원이죠. 응. 근데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그때 데스크 보시는 분이 또 본의 아니게 대표님. 대표님 와일드 와 웨스트 대표님 왔 대표님이, 에, 대표님이 왔어 버리야. 3만 원 이상 결제하시면 옆에 룰렛을 돌리게 해주신다고. 네. 아 그래서 제가 룰렛. 근데 고자, 고작 사실 저거 다섯 개산 건데. 예예예 예, 예, 응. 예, 예, 예. 제가 근데 룰렛을 돌렸는데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의 지 스토브가. <웃음>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알아. 5000만을 돌려. 룰렛에서 요만큼 들어있는 거 아니야? 요만큼 들어있는 요만큼 들어있는 거 대표님이 친절하게 36분의 1이라고 말씀을 하셨어 <웃음> 갑자기 저는 그냥 아이뭐 그냥 패치나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다 고딱 돌렸는데 어. 저도 안 보고 있고 대표님도 안 보고 있고 응. 그러는데 갑자기 옆에서 어! 어! 사원이! 어! 어 그더니 저는 안 보고 있었어요 그때도 저한테 하는지도 몰라서 근데 대표님이 갑자기 어 씨! <웃음> 뒷목을 응. 뒷목을 잡으시더니 어. 축하드립니다. <웃음> 대표님 표정이 어떠셨나요? 아 예, 완전 멋있었죠 네. <웃음> 이건 뭔가, 이 새끼는. 참고로 와일드할트 웨스트 지스토브가 얼마 정도 하죠? 52만원입니다. 52만원. 그러니까 35,000원짜리, 그러니까 7,000원짜리 5개 패치를 사고 <웃음> 52만원짜리 화목난로 화목. 예, 화목난로 지스토브를 가져갔으니 뒷목이 안 잡을 수가 없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와일드월드 웨스트 대표님께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는 화목난로를 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웃음> 어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처분하기 전에 짱캠핑의 구독자가 만명이 되면 그거를 이벤트로 내놓겠습니다. <웃음> <웃음> 잠깐만 타임 <웃음> <다임>, 타임 <다임. 웃음> 야, 그거를 처리, 처분을 하기 전에, 땅캠핑의 구독자가 만명이 되면, 네. 만 명, 그거를, 만명 이벤트로 그거를, 네, 내놓겠습니다. 저를 주는 게 아니고요. 네. 알수도 <웃음> <할> <있어서 웃음> 상관이 없는데, 못 쓰죠. 저못 써요. 네, 저못 네. 써요. 저는 네. 화목난로에 대한 생각이 네.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예. 제가 그거를 내놓겠습니다. 이야, 엄청나네. 대가는 뭐 자, 30대 중반이고요. <웃음> 근데 중반에 아, 진짜 근데 진짜 네. 레알, 레알 아 레논. 진짜로? 네 진짜로 그게 근데 지금 별로 지금 캠핑이 또 살짝 죽어서 그런지 인기가 음. 없더라고요아 인기가 없어? 만명이 음, 되면 됐는데도 제 수중에 있다 그러면 제가 내놓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안쓴 거잖아요 쇠핑이잖아 아유, 나는 쇠핑 박스 테이프만 뜯었어 테이프만 뜯었어 아 테이프 네. 음. 자 여러분 구독하시 이쯤에서 빨리 구독하시 구독? 아 예? 이렇게 금방?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대 구만 예, 좋대 구만 좋대 구할. 좋대 구만 많이 부탁드립니다. 많이, 아, 아 그래. 뭐 아니에요, 좋대 구만 음. 그냥 근데 진짜 정말 짜증 났겠다. 아, 대표, <웃음> 대표님이 만족수도 없고. 이다딱한 다음에 이제 주소, 음. 이름. 이렇게 보내 주셔야 어. 이렇게 입력하시면 계속 어떻게 <웃음> <웃음> 손이 <손에> 떨리지. <웃음> <웃음> you <music> 이제, 네, 어, 아침을 먹고 갈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해장으로는 장칼, 해장엔 장칼. 자, 장칼 끓이러 갑니다. 아, 좋다. 떠오르네. 한 번만 끓이면 되잖 <웃음> <그러네>. 음. <웃음> <웃음> <아이고. 웃음>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잘래 아, 그 그래. 더그 아, 그래. 아, 리 어? 카우스 너무 맛 있네 짱캠핑 하... 칼국수는 아, 짱캠핑 스마트스토어에서 검색하세요 좋겠구만 <웃음> <웃음> 뭔지 얘기를 해주라고 많이 많이 어. 자... 이게... 지금 이쪽이... 얼었어요파야돼안 <웃음> 난데없는 의자 발굴 소동이 벌어진다, 아침부터. 야, 안, 야, 안 떨어져. 에, 아, 됐다. 아, 됐네. 아, 저 설산. <웃음> 정신을 차리겠다고. 정신 차리겠다고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웃음> 못됐구만! 저 꼬만, 때꾸만이라고 자꾸 해. <웃음> <웃음> <웃음>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철수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네. 눈밭에서 <웃음> 철수하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 네. 아, 죽은줄 알았어. 오늘 진짜 역대급 힘들었던 것. 같아 어, 다음에 또 함께 하시죠. 그러더니 불러주시면. 네, 예, 불러주세요. 예, 안 불, 불러 나올 것 같기는 해야지. 뭐일 도와주느라고 아유, 지금. 쓰레이처리 청소하고 불러주시면 주시면 올 거예요. 근데 이제 강도가 세집니다. 이제. 어제 <웃음> <웃음> 라이브 방송도 너무 재밌게 하고 뭐 그랬는데. 영상을 제가 많이 찍었나 모르겠어요 어저께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영상 오늘 영상 편집해서 올리고 당분간은 또 개인적인 스케줄로 인해서 조금 좀 따뜻해질 때쯤에 돌아올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영상으로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캠핑은 어떻게? 짠하게 짬바 더가더가더가더더가더가더 쭉 가서 한방에올라가 야, 돼 어? 탄력 가서 한방에 올라가야 돼 한방에 가야 돼야안 되겠는데 브레이크 잡지 말고 그냥 내려와 내려와 캠핑장에서 일하시는 분 캠핑장에서 일하시는 분 열심히 하고 계시 됐다 됐다 됐다 더 밟아야 돼 밟아야 돼야 이씨 밟아야지 씨. 아이 왜말쳐야 이거 지금 못 올라가가지고 일회용 뭐라고 이거 스노우체인 어 일회용 스노우체인이래요 이거 처음 봤어 케이블 타이처럼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여기다 연결을 하면 되는데요 신기하네 이거 아니, 다올라갔는데왜숨거냐고저서다올라갔어 됐어 됐어 그랬는데 갑자기 속력을 왜 줄이는거야 야야야야야야야야 그래서, 그잘 가는 래 같아. 래서 그래서, 그그냥쭉쭉쭉쭉그쭉 계속 빨서 그래서,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서어어 아, 됐어 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어 이거 안 좋네, 이거 이거 다치어야지. 네, 진짜, 진짜 이러네. 그래도 여기 올라가는 게 더했다. 야, 엄마. 짠 펠리 출발합니다. 바로 바로 온다고? <웃음> 펠리세이드 타세요. <웃음> Oh, my God.